여러분 여기 다시 왔습니다 어, 다와 선어 횟집 어. 어, 영상 찍을 때 어, 카메라 그 녹화 버튼 안 누르고 어, 이 마이크를 안 켰던 네, 그곳입니다 뭐 다시 한번 촬영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어, 선어회가 나왔는데 요 제가 맛있게 먹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 선어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그 오해에 대해서 제가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선어회에 무슨 균이 있을 거다 뭐 기생충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, 저 반대입니다 그 반대입니다 이 선어란 회의 정의는 숙성회는 맞지만 화로회처럼 잡자마자 바로 손질을 합니다 내장제거와 피제거 그리고 이 포를 이렇게 뜬 다음에 그 후에 저온으로 숙성을 시키는 겁니다 이 회에 있는 고래회충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어 내장을 제거함 그게 없지만 몇 개가 이게 생선살에 파고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. 그걸 드시고 탈이 나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, 그 고래해충이라는 거는 고온에도 굉장히, 어, 약하지만, 저온에도 또, 매, 어, 저온에도 되게 약합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걸 숙성을 시키면 그 고래해충들이 또, 이제, 멜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저온 상태에서 몇 시간을 숙성시키니까. 어. 여러분들, 선호회에 이렇게 꺼름칙하다 생각하지 마시고, 어, 맛있게 좀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균이 많다는 건 전적으로 오해입니다, 여러분들 잘못된 상식이에요 네. 자, 그럼 여러분들 어, 맛있게 먹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선어회가 나왔습니다. 어, 이거 삼치하고 이 가운데 있는 건 병어입니다. 소자 4만 원입니다. 그리고 반찬들 이렇게 다 음, 미역 줄기, 무근지 음, 볶은 거. 어, 홍합탕, 뭐 계란 김치 여기도 아구찜을 줍니다 손님들마다 다 반찬으로 나물 생선가스 김자 여러분 오늘 선호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장 보이시죠? 간장하고 쌈장 살짝 들어간 이 양파 그리고 이 동글동글한 거 들깨예요 요거 이거 잘 비벼주신 다음에, 김에 회로 올리세요. 양념 잘 절인 양파 올리시고, 김치, 핏은 먹은지 이것도 올려주시고, 밥, 초밥 느낌 사짝 나게 이렇게 해가지고, 그린 다음에 요거 뭐 이대로 싸서 드시면 됩니다. 그리고 싸서. 음. 회를 선으로 드시게 되면 감칠맛이 확실히 좋아져요. 감칠맛이 확실히 좋아지고. 이제 아, 화로 네, 네, 네. 자체는 좀 여러분, 그 쫄깃한 식감을 좀 즐기시고 싶으셔 가지고 이제 선어아를 많이 드실 텐데 이 선어는 이제 감칠맛. 제또 제가 맞긴다 진짜. 아. 음. 아, 그리고 아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이 병어 이 병어도 또선어도좀 맛있거든요 음. 선어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요거하고 이 시선 묵은지 요거만 있어도 회하면 또 초장 좋아하시는 분들도 더 많더라고요. 왜 초장을 안 먹냐라는 또 댓글이 더 많아가지고. 초장은 어렸을 때 좋아했는데 나이를 나이가 이렇게 한 살씩 드니까 또잘안 먹어지더라고요. 이거는 씻은 묵은지를 볶아낸 건데 이것도. 여기 저 엊그제 뭐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, 와서 이게 촬영을 한다고 먹었어요. 이거를 똑같은 메뉴를 근데 카메라 녹화를 안 누르고 마이크를 안 켰던 거예요. <웃음> 아, 지금 오늘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녹화가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하고, 마이크 전원이 지금 켜진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하는데. 아 전에 진짜 혼자 이렇게 멘트하면서 먹었던 게 촬영이 아닌 뻘짓이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오늘 자꾸 좀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네요. 자 이렇게 음. 얘가 캐리하고 아자회 자체는. 살짝 고추냉이만 이렇게 묻혀가지고. 음 아, 음. 아, 소주 한잔 해보도록 합시다입 세죠. 어, 따르고. 하나 잘 싸서 아주 <웃음> 음. 자 그리고 여기 오면 주는 이 아귀찜 어. 이거는 따로 메뉴화해서 팔아도 될 정도로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기가 뼈가 생각보다 게 꺼시지가 않아요. 막 단단하고 그러지 않아가지고 치아가 조금 좋으시다면 씹어서 드시는 것도 어뭐 나쁘지는 않습니다. 뼈가 좀 씹으면 씹을수록 좀 고소한 게 있거든요. 음. 왜한에까 음. 자, 이번엔 병어에다가 병어. 생화 사변 살짝 찍어서. 샤샤아 어. 병원은 뼈채 씹히는 게 이거 좋아요. 근데 뼈채쏙 씹는 걸또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사람 입맛이 기호가 다 다르다 보니까. 음. 뭘 추천해야 될지 모르겠네. 음? 자, 이거는 갓, 갓이랑이 무랑해가지고 홍무랑해가지고 한 거. 어. 음. 어, 이거 뭐지? 아, 도라지구나. 오. 야, 간장에 이렇게 딱 졸어놓으니까 이거 맛있네. 음. 자. 아또 <목소리도> 쌓아서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이거 진짜 좋다 뭐삼투도 좋지만 요거 <웃음> 야한잔더 <목소리> <번> 해볼까요? <목소리> 샤샤샤 <목소리> 이번엔 바로 이 소스에 바로 찍어서 어. 아, 반찬이 다 맛있어요. 고 실수는 은지 캐리하네, 진짜. 아. 자체마시 마. 가 자. 생마늘생말을더넣어 볼까? 이거 뱃살, 이거 뱃살. 음. 야, 좋다. 진짜 여러분들 여수 오시면 선어는 꼭 한번 드셔보시고 가세요, 진짜. 여수가 선어가 유명한 집이 많아요. 검색해 보시면 뭐 유명한 집이 많은데 뭐 여기도 괜찮고요. 이 무선의 다황집 여기도 굉장히 맛이 좋고 뭐. 저 분산동 쪽이나 아니 미평 이쪽 또 이쪽에 또 굉장히 또 유명한 집이 많거든요. 여기서 오시면 선어인는꼭 한번 드셔 보시는 거 진짜 적극 추천합니다. 그래도 마지막이네요 음. 아. 아,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아까 방송 초,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어는 여러분들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그런 품목입니다 그런 요, 음식이니까 선호에 대한 선입견을 좀 깨시고 혹시나 여기서 오시면 맛있게 한번 드시고 가시는걸 잡사가 좀 자꾸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.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 여기까지구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